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문장 꾸미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장의 뼈대인 주어, 동사, 행동의 목적을 기반으로 문장을 꾸며서 원어민답고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영어 구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로서 가장 많이 하는 다섯 가지 말 일어나, 밥 먹어, 씻어, 공부해, 자 이 다섯 가지 문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게더 적합한 표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문을 살펴볼게요. 명령문이란 이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명령, 지시를 하는 유형인데요. 명령문의 특징은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명령, 지시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주어를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Get up!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U를 붙이지 않고 Get up! 이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동사 원형 동사에 S를 붙인다든지 동사의 모양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동사의 사용법인데요. 먹어, 씻어, 공부해 등 행동을 요구할 때는 기존 동사의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되지만 조용히 해, 조심해, 상태를 요구할 때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m r is가 아닌 비동사의 원래 모습 be를 사용하게 됩니다. be quiet, 조용히 해. be careful, 조심해. 명령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상당히 강해요. 누군가를 시키고 그 사람에겐 선택이 없는 듯한 매우 강압적인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주어가 없는 명령문을 사용하실 때 무조건 이것이 강압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같은 단어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 명령문 역시 우리의 억양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Get up, get up, get up.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부드럽게 말할 때는 권유의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 기분을 권유할 때도 있는데요. 이것을 명령조로 말하면 좀 웃기게 되겠죠. Be happy. 행복해야지 be patient 인내심을 가져 이런 말을 할 때는 be happy 부드럽게 해야지 be happy 이렇게 말할 리는 없겠죠 억양에 따른 다른 표현들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please를 붙일 수도 있겠죠 be nice please please be nice please는 앞과 뒤에 붙어도 상관 없는데요 조금 더 진심으로 권유하고 정중히 권유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lease 역시 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be quiet please be quiet please 다른 느낌 느껴지시죠 다양히 연습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명령문을 통해 아까 그 다섯 가지 표현 보겠습니다 get up wake up 일어나 have some breakfast eat some breakfast 여기엔 breakfast lunch dinner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study 공부해 아니면 do your homework 숙제해 wash your hands 손 씻어 brush your teeth 이빨 닦어 take a shower 씻어 go to bed 자 sleep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이거 같이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런 하자라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let's 를 사용하는데요 let 이 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s는 우리를 us를 줄인 말인데요 그래서 let's는 우리를 하게 한다 제일 흔하게 보는게 let's 이지만 let me 내가 할게 let you 내가 너 하게 해줄게 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가정에서 밥 먹자 얘기할 때 let's eat 어디 가자 할 때는 let's go 같이 행위를 하자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let's do better 좀 잘하자 let's finish your homework 이런 표현은 같이 숙제를 하진 않지만 응원하는 의미로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숙제 잘 끝내자 좀더 잘하자 라는 의미겠죠 let's 다음에도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be를 쓴다면 let's be happy. 우리 행복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다섯 문장을 볼까요? let's get up. let's wake up. 빨리 일어나자. 약간 응원하는 느낌의 일어나자. let's have breakfast. 같이 아침 식사하자. let's study. 공부하자. 같이 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너 공부해 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한 걸 수도 있고요. Let's go to bed. Let's sleep. 자러 가자. 잘 시간이야. 그런 의미로도 쓰겠죠? Let's w e 에도 충고적인 의미. 이거 좀 하는 게 어때? 하는 게 좋아. 라는 표현으로 shoul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You should wake up. You should get up.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You should eat your breakfast. 아침 좀 먹어. You should study English. 영어 공부 좀 하지 그래.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You should wash your hands. 손 씻어야 될 텐데. You should go to sleep. 자, 이 should는 조금 더 충고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You should have some breakfast. 아침 좀 먹는 게 좋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먹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쓰는 게더 맞겠죠. 평소에 잘 먹는 아이에게 이거좀 먹어야 될 거야 라는 표현은 적합하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숙제, 공부, 씻기, 자러 가기 이런 것들에는 슈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표현만 더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일어날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 o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It's time to wake up.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eat. 밥 먹을 시간. It's tim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시간. It's time to take a bath. 목욕할 시간.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sleep. 잘 시간. 아까 기존에 사용했던 뒤의 형태들. Study, eat breakfast, take a shower, wash your hands. Go to bed. 이것들은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앞부분에 let's가 붙든지 you should가 붙든지 it's time to가 붙든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원형만 사용하든지 이렇게 앞에 무언가를 붙임으로써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적합하게 잘 활용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